안녕하세요 설레임의 강원장입니다 여러분 편편사마귀 제거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저 한번 보시겠어요? 목을 붉고 딱지가 져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제가 어제 편편사마귀를 제거를 했거든요 지금 시기가 제거하기 딱입니다 얼굴에도 HPV 때문에 생기는 거를 편편사마귀라고 하거든요 이 편편사마귀는 제가 진료하면서 보면 은 20대 초반인 사람들한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체로 약간 좀 면역력이 떨어지는 나이가 들수록 편편사마귀 개수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편사마귀는 한번 감염이 되면 사라지지가 않아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점점 더 퍼져나가거든요 미관상으로 보기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좀 지저분해 보여요 어떤 사람이 보면 어저 사람 어디 아픈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이 좀 약간 지저분해 보이고 칙칙하게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이니까 시기가 좀될때 제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편편사막인지 모르고 오시는 경우 가더 많은 것 같아요. 이 여드름이 이게 났는데 안 짜진다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이게 편편사막이니까 짜지지 않죠 당연히. 그리고 여기를 짰더니 주변이 더 생기고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. 아니, 편편사막이는 사실 이게 뭐 매번 볼 때마다 제거하는 게 좋긴 하긴 하지만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. 저도 마찬가지고 여름철에는 뭐 수영도 가야 되고 야외활동도 해야 되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봄 여름철에는 우리가 옷이 가벼워 질 때는 이게 좀 제거 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옷이 두터워지고 내가 좀 목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제거하는 게 좋고 또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추석 때를 겸해서 이렇게 편편사마귀를 제거하시면 덜 불편하게 편편사마귀를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편사마귀는 사실 이렇게 한 번에 싹 제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좀 약간 내재되어 있는 잠복감염도 있어요 아직까지 튀어나와 있지 않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우리가 잠복감염이라고 하죠. 그래서 내가 아무리 눈에 보이는 걸싹 이렇게 제거를 해드려도 한달 지나고 나면은 선생님 저 여기 제거가 안 됐어요. 이런 분이 생기기도 하긴 하거든요. 저도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스케줄을 잡고 이렇게 제거를 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제거를 하면은 우선 전염력도 좀 약간 떨어뜨릴 수 있고 뭐 아이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좀 스케줄을 잡고 제거하면은 음 좋은 것 같습니다. 있습니다.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시행하는 거는 탄산가스, 우리 전뺄때 쓰는 거 있잖아요 CO2 레이저로 제거하거든요 이편편사막이는 이게 뭐 환보가 되게 깊지 않아요 겉만 살짝 날려주면 되는 거여서 보통 이제 우리가 탄산가스 레이저로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좋고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제 목처럼 약간 붉어요 붉고 약간 딱지가 져 있거든요 이런 상태가 일반적으로 한 7일 정도 유지가 되고 그러고 나서 딱지가 떨어지면서 한 2주에서 한 4주 정도까지는 약간 붉은기가 남아있으면서 점점 사라지는 패턴을 띄고 있거든요. 물론 제가 어제 제거했으니까 첫날부터 한 3일 정도는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게 좋고 4일 이후부터는 보습제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시면 돼요 근데 그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아무래도 스킨의 피부에 겉면이 지금 날아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약해져 가지고 자외선을 받거나 하면 은 색소침착이 굉장히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아무래도한 4주 정도는 자외선을 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막상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 약간 불편할 수는 있어요. 어,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렇지? 목이 왜 저렇지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. 한 일주일만 참으면 이 딱지 뜬 거라든지 붉은기가 덜하니까 생활에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 이번 추석을 놓치지 마세요. 네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 편편사마귀에 대한 이해도가 좀 생겼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생활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. 안녕!